과거 데이터를 보면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후약 3개월은 후쿠시마 지역에서 큰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래사체의 발견과 지진 횟수의 감소 그리고 관측사상 최대의 슬로 슬립 현상이 와카야마현에서 발견되었고 4월 17일은 보름달이고 부월절 입니다. 또한 4월 5일 새벽 1시 6분 5 6초에 남태평양의 바누아투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영향을 일본의 2주 정도의 시간에는 받을 수 있으므로 4월 17일 보름달 전으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매월 초승달과 보름달 전으로 지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지진 패턴을 살펴보면 먼저 북쪽과 남쪽에서 균형을 잡듯이 발생하는 지진 패턴과 두번째는 관동과 관서지역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진의 패턴 그리고 세 번째는 태평양 후쿠시마 앞바다 와 동해 이시가와현 노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 패턴입니다. 후쿠시마 진도 6강 발생 전에는 이시카와 현에서 진도 3이나 진도 4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이시카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진도 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서 지역에서 지진이 증가하면서 일본 지진학자분들이 계속해서 관서 지역의 강진에 대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머지않은 장래에 강진 발생 이 우려되는 일본 난카이트로프 에서 대지진의 방아쇠가 될수 있는 관측사상 최대의 슬로 슬립 현상이 확인된 이상 난카이트로프 발생 확률 이몇 프로라는 숫자 노르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겠습니다. 당장 오늘 발생하여도 전혀 이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 역시 지진의 100% 안전한 상황은 아니기에 내진 설계가 매우 중요 합니다. 그런데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과연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실태가 어떠할지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강진 발생은 서울 등의 수도권보다는 남쪽에서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데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